아르격 군주인 사냥꾼. 딱딱 살고 싶클려던데 완전. 잘 살아 가죠. 일단은 스킨 불합격 스킨은 어 무조건 무조건으로다가 어? 무조건으로다가 클레덕이야. 진짜 뭐 그렇죠. 일단은 이런 거는 일단 뼈업 같은 거는 미리 벗겨 주고 얘기해 네, 주지만뭐 이득이긴 해 이렇게 1렙 싸우다. 이겨야 이거 이겨. 이거 왜 빼? 근데 오히려 더 이득 봤다 잡았다. 플래시 나셔도. 초도 플래시. 아? 어? 어라? 어라? 어라리오어라리오 이거 그렇죠 정목작 <웃음> 아니 플래시! 플래시 병타! 플래시 병타! 플레... 봐아 레오리톤 피가 48이란 말이야 플래시 병타면 죽었어 안죽어도 이거 점화까지 박으면 죽었잖아 대타 보면 이거 또라인을 애매해진나봐요 일단 뭐킬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형님 잠깐만요 스탑 아 Q 빠졌네 이거 보자마자 위로 뛰면서 W 쿨이랑 Q 쿨 돌렸으면은 킬각이거든? 대시베면서 잡을 수 있거든 이거? 아쉽다. 이거 삼렙 찍고 위로 좀 빼면서 스킬풀 돌리면 이거 잡는데. 무조건 잡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했냐면, 봐. 아, 내가 잡았잖아.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아 봤어. 딱 봤어. 그러면 여기서 3렙 찍었잖아. 여기서 다가갈 게 아니라 여기 위로 부시 이쪽으로 가면서. 스킬 쿨을 돌려 QW 쿨을 돌린 다음에 야 그럼 도끼 던질 거란 말이야? 근데 도 이게 지금 여기서 앞 무빙에서 렇지뒷 무빙 하면 도끼 닿을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윗부시 갔다가 다시 이제 스킬 쿨다 돌려가지고 이거 그냥 EQ 평평평평 하면 이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Q 평 E 평 E 평평평 하면 무조건 잡아. 그리고 떨어져서 Q까지 하면 무조건 잡아. 하튼 이렇게 무의미하게 뚜들게 맞는 것보다는. 일단 뭐클레드 시점만 중요하니까 그래도 라인 손해 없어서 상관이 없어. 이거는 죽어, 죽어도 괜찮긴 해. 라인 손해가 없어. 미아핑 찍어주고, 미아핑안 나왔죠. 미아핑 찍어주고 너무 느렸고. 어어어 어어? 일단 올라프가 안 보이긴 했는데 여기 서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람바스 바텀 가고 있었고. 안 보이고 전골 없으면 올 때가 탑밖에 없는데 람몬스가 바텀 갔는데 이금 그 바텀 꼬라박았는데 에헤이 에헤이 뭐 어, 사나요? 볼리가 없죠? 에헤이. 에헤이 지금 기분 완전 상했어.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밀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어차피 아, 다 밀어도 얘가 이거 포탑 박을 치면은 도착하기 때문에 라인 천천히 밀었어야 돼 이거 이건 라인 밀어도 도착하거든 알맞게 라인 오히려 더 애매해졌어 핑화 좀 사고 핑화가 없어 음 핑화 있네 미안 <웃음> 핑화 핑허, 랑 물약 물약이 없네 오게 해도 클레드 이득이야 라인 밀어 넣을 수 있잖아. 근데 물약이 없네 가서 꿀렬맨 먹으면서 핑화 여기 박아주면 되죠 꿀렬맨 먹으면서 핑화 핑화 핑화 핑화 핑화 핑화 핑화 핑화 핑화 아니 핑화 <Ps2> 왜안 박았어 여기 가, 이거 갈릴 거의 없는데 자 일단은 질게 한번 봅시다 그렇지 레넥톤이 한턴 뺐으면은 얘가 대식쿨이 엄청 길단 말이야 보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어, 완벽해. 아흠 잡을 데 없어 이거, 이거 무조건 이긴 싸움이었어. 어, 소라카 공이 잘 달아서 그렇지.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거는 지금. 아니 이건 늦었지. 아니 이거는. 아 이러면 손해지 이거 라인 다 타잖아 아 이건 눈치, 눈치껏 딱어 느낌있게 Q 딱 어? 해줄 수 있었는데 깨이 라인 다 탔네 선생님 뭐야? 피하러 때. 대하란 어? 어? 살짝 무리? 이게 레이토는 대시로 먼저 들어가면 안되고 Q를 먼저 걸어야돼 바이브 당해주 어, 탄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엄청난, 엄청난 백업. 하지만 그 뒤에 죽음... 어, 이 느낌 뭔가? 나죠? 왜저 새끼가 나한테 까불지? 저... 저거 분명, 분명 나한테 아... 어... 보여주나? 어, 잠깐 덜려서 볼게요. 봐봐, 아, 이거 너무 순진, 순진했어, 이거 너무. 봐봐, 아, 이게, 갱 오면은 느낌이 달라져. 갑자기 앞으로 온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앞으로 갑자기 온다니까? 갑자기 끌려줘. 원래 뺄랬는데, 갑자기 끌려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 씨발, 뭔가 이상해. 어, 뭐지? 분명히 아까 뺐는데? 분명, 인제 어, 큐를 먼저 벌고, 그렇지, 평. 평. 거, 히드라, 아니, 히드라래, 피야면 따라가야지. 그렇지, 평. 평, 이, 평, 평, 평, 평. 그렇지. 툴을 먼저 걸어야 돼, 리렉터 선다야 돼. 채굴, 완벽하고. 라인 밀고집 가면 되죠, 이거? 그렇죠, 완벽해, 완벽해. 아, 도 아니, 집 가야지. 아 야! 집중 가! 쫓겠다고 집을 왜안 가? 돈 엄청 많을 텐데. 아니 형님 집 가야지 이거는. 어? 어? 어? 어? 되나 이거? 안 되지, 그렇지 될 리가 없지. 라인 개손해딱 정확하게 알려줄게. 언제 텔레 언제 집을 갔어야 되는지. 체굴할 때 있잖아. 어떻게 땄잖아. 체굴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탭을 누르면서, 아, 랜터찾았는 이제 가야지! 이거 하나 켜고 가야 돼요. 이거는 두개 캐는 게 아니라 하나 캐고 왔어야 돼. 어. 포탑에 데미지를 깔수 있는 게 천당 백육십 원이잖아. 천, 철거면 두개 깨도 되는데, 철거면 또두개 깨도 되는데, 이게 몇 개짜리, 몇 번째 포탑 방패냐에 따라 또 달라. 이게 뭐, 좀, 뒤에 있는 포탑 코인은 데미지가 덜 들어가잖아? 그래서, 보통 포탑, 코인 하나 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근데 막 진짜 M, 진짜 정말 막 피가 4,100이라서 100만 까도 160원 나오면은 그럼 두개 까도 되는 거지 한 포탑피 1,200 정도 깐다고 생각하면 돼 1,100에서 근데 이제 막 되게 포탑방페 마지막 부분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4,500도 못 갈걸? 여그는 계속 라인 잘군해보고궁 이상하게 빼고 뭐보증 먹고 못뭐 잡고 폭탄만 치냥야도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으니까 됐어. <웃음> 살았으니까 됐어. 못 잡았으면 욕 오지게 할라 했는데 잡았으니까 됐어. 라인 밀어놓고, 라인 밀어놓고, 그렇지. 라인 밀어놓고. 아니 라인으로 달리면 안 되지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라인에서 압박할게 아니라, 이거 바이게도 있고, 이거 잡골도 있고, 이거 레이스는 없으니까 잡골도 있고, 바이게도 있는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여기서 치가 쓰는 거, 이거 좀 아니지. 어, 지금이라도 라인 밀고, 그렇지, 그렇지, 바이게 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라인 다시 가야지. 아, 미드도 좋아. 아니 믿음 미드 일것 믿음 일고 탑일것탑밀왔어야돼 오케이 오케 다시 탑 달려 그렇지 탑 달려 그렇지 그렇지 쭉 달려 쭉 달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그렇지 공써 버려 잡았다 아이. 아 잡았다 아이. 잡았다 정말 아깝다 아이. 그렇지 탑 밀어 탑 밀어 어탑 밀면 돼나 잘해 탑 밀고 라하나더 밀고 잡고까지 털어 그렇지, 한 밀고 자꾸 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이스도 털어, 레이스 털어, 털라면. 털거면 레이스 털어, 어 우리 털자 털어. 그럼 집가, 집가, 돈 많아. 렌즈 안 바꿔, 바텀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바텀 가야지 이거. 음, 지금까지 문제 하나도 없어. 너무 완벽해, 완벽하게 잘 하고 있어. 어, 매드 물렸어. 매드 물렸어, 또댔어 이거 다 잡을까? 역시 제라스... 아, 못 잡나요? 아... 아... 일단은 궁을 썼어야 되나... 이렇게... 왜못 잡게 되었을까 어... 이 누구한테 갔겠지... 제라스... 아... 아... 아! 못 잡았나 했네. 이거 제라스만 잡았으면 다 잡는거거든 와 소라카 세이브 지렸다 제래드의 Q를 맞추냐 못맞추냐에 따라서 급한 캐리 각이 안 나오냐 안나오냐 수준이돼서 바텀 다시 가는건 좋아요 라인 밀어넣어야지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합류하면 안돼 이거는 나 보니까 지금 플래드 말고 다 터져있어 약간 이런 건 합류하면 안 되고, 이렇게 라인 밀어가면서, 요런 거. 요런 거에 딱 보이자마자 밟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렇지. 이거 너무 좋아. 이 플레이 너무 좋아. 여기 대기하면 대박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애쉬가 여기 있고, 수락하고 보였다. 그렇지. 원콤원콤 그렇지. 걸어 다시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내가 본 클레드 중에 제일 석 시원했다. 이거 거의 진짜 나이스였다. 그렇지, 이거야. 너무 나이스 플레이죠 그렇지, 이제 이거 살아가면은 게이득인데? 살아가면 개이득인데? 살아가면? 쫓아으면 이제 펼수 있죠, 이거? 이거 싸움면 이겨요? 싸움면 이겨요? 몇 뺐죠? 질 수도 있을까? 이거는 집 가는 것도 괜찮고. 아, 이게 팀이 발언을 안 봐주네. 와 이거 바론, 바론각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바론각인데 이거, 아... 애쉬 잡을때부터 한번 가보자 이거 진짜 여기 잡았잖아 이러면 팀원들이 해줘야 될게 뭐냐면 바론 시야 잡으면서 바론, 바론을 압박해줘야 되는데 애쉬 잡았잖아? 얘들이 여기로 올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건 못했네 팀이 못했어, 이거는 이건 탑은 존나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이거는 탑의 잘못이라고 하면은 팀원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바텀으로 보낸거? 얘네들 여기 있었어야지 이거는 요걸 쳐야지 요거를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좋을텐데 이것도 킬강 너무 잘봤죠클래시 2큰 너무 잘했죠 이거? 너무 잘했어 이럴때 이게 바론 진짜 바론 바로... 어... 아니, 이건 봐줄 게 아니라, 바론을 봐달라 야 되는데, 이거는, 파, 탑이 했어야 되는 거는, 바론을 봐달라는 거, 그거 하나였어. 바론을 먹었으면은, 미드가 밀려서 끝나거든, 게임이. 이거는 진짜 탑에서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건 탑이 죄인이다, 진짜. 아, 탑이 죄인이래. <웃음> 탑이 피해자다. <웃음> 탑이 피해자야. 와,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이 위치가 바뀌었지? 아니 이 얘네 뭐하냐고 야 뭐하냐고 미드원들 왜 바론 안보냐고 바론 좀 보라고 바론 좀 바론에 행화는 없는게 게임이냐고 이제는 바론 가겠지? 이제는 바론 가겠지? 이제는 바론 가겠지? 이제는 바론 가겠지? 이제는 바론가겠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바론가! 이거 2차 밀고 바론가! 바론가! 아 애매하네 피가 아 이거 언제 죽어가지고 얘바로가 애매하긴 하다 벌파 <웃음> <웃음> 박으면 잡았지? 이거게 이젠 진짜 발언각이다. 이거는 집 갔다 와야 돼. 이거는 더밀게 아니라 여기서. 아니야, 더 밀어도 될것 같아. 여기서 이제 발언각이야. 이제 여기서 발언만 보면 돼. 여기서 집 갔다 정비하고, 집 갔다 와서 발언에 핑화 받고 하면 되거든? 게임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 지금 갔다 와야지. 왜안 갔노? 어라? 아 이거는 이거는 공을 너무 허무하게 뺐다. 이거 아마 여기서 이질 걸? 맞지? 이겨지지? 이거는 이거는 클레드 잘못이야 이거는. 이거는 클레드 잘못이야 이거는 클레드가 개새끼야 아 이건 클레드가 개새끼야 이거는 바로 나가잖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와 이거 여기서 게임 터졌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레이스 터는 것까지 괜찮아 그래 여기까지 괜찮고 아니 이거는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갔어야지 동선 너무 오바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시간 오바야 집 언제 갈 건데 이러면은 야이거 지금이라도 터뜨려서 집을 가 터뜨려서 집을 가 그렇지 터뜨려서 여기서 집을 딱 여기서 여기서 딱 눌러줬으면은 여기서 딱 눌러줬으면은 아니 그렇지 이대로 가 제발 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요 난더못 보겠어 난더못 보겠어 난더못 보겠어 안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 개새끼야 이거는 진짜로 아 인생 이때부터는 겜 망했어 막겜 망했어 그냥 이제 할수 있는 거는 그거야 한명을 찾아서 잘라야 돼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건 사실 방금 이거를 궁으로 잡는 건데 아 이미 받고 뺐고 답이 없다 이제 이러면은 한타봐야돼 한타봐야되는데 이길구도가 딱하나있어 딱하나있어 딱, 딱, 딱 이길구도가 딱하나있는게 클레드가 이 애쉬 소라카 제라스라인 뒤치기로 들어가는거야 어? 뒤치기 빡 해줘야돼 빡 해줘야 그래야 게임이 길수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봐봐 애쉬는 지금 쓸모가 없는데 제라스가 쳤단 말이야? 제라스가 탱이 미쳐서 이게 징크스 럭스가 뒤 특패 얘네보다 제라스가 훨씬 길어. 그래서 딜각이 안 나와. 보여? 보여? 가스 방금? 아, 이게 이게 럭스 잘못인가? 그렇지. 럭스 잘못이지. 무빙을 잘못한. 가점만 노 제라스 알파인데? 이거는 안 죽어요! 원래 이게. 아, 이게. 어 아니, 근데 진짜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억제기를 밀고, 싸잡혀 먹힌 다음에, 바로는 먹히는 거. 이러면 억제기 민니까지다 갖다 받쳐가지고 확 벌어지거든, 진짜? 다 따라잡혀, 진짜,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와 이런 것도 좋죠 이거 이거 좋죠 이거 각 나온다 안돼 그렇지 빼야지 어떻게 아았대 지금은 안타보다는 사이드 돌면서 저레이턴 잡아야 돼레이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얘를 1대1로 죽여야 그래야 각이 나와 아오줌빨에다 죽어요 씨발런 씨미켄이야 씨미켄 만놈 뭐하노? 마노? 이게 끝났죠 이거는 아 이거는 바론을 또 먹히고 그리고 아쉬운게 치감이 너무 없다 팀에 팀에 치감이 너무 없다 징크스 하나야 치감이 그니까 러템 마법무연 왕토 자리에 처형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 아. 아까 28분 이었죠 바론이 바론에서 내절한 게 왜요? 여기서 딱 갈리는 거 이기고 있다가 아니 지고 있다가 뒤집었는데 다시 뒤집히는 거 이게 아까 거기서 뭐냐 억제기 밀고 거기서 여기서 뒤집은 거거든 근데 바론 먹히면서 다시 뒤집혀 그리고 쭉 계속 벌어져 안 줄어들어 이게